이제는 더 이상 콕콕콕 안 한다면서요? 그냥 벗겨내는 걸아 그러네 이거 콕콕콕인데 그러네 이거 그냥 벗겨내는 거구나 아니 그걸 이제 알다니 몰랐네요 그러네 이거 완전 사기다. 진짜 와, 와 장난 아니 죠? 이야, 이 영롱 한 치즈 보이 세요? 와, 자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. 있다 이거. 야, 이거 꼭 드세요, 야. 너무 맛있다. 와, 진 환상적이에요. 이거 퍼펙트다. 이거는 치즈 좋아하시잖아요? 진짜 꼭 한번 먹어봐야 될 각인데, 이거는? 이렇게 잘어울릴 수가 아,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경험시켜드리고 싶다 진짜 한입 드세요 아. 이야 면 살짝 불었어 근데 맛있어. 이게, 이게,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. <웃음> 맛있어요. 웃기네. 이게 라면인데 면이 중요하지 않다니? 근데, 무, 뭐 불은게 상관이 없이 맛있어요. 맛있는건 살찌는 걸까 세상은 고, 불공평해 아 그래 제가 이거를 칼로리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 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100g 에한340 칼로리 정도 되더라고 치즈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이렇게 쓱할때몇 g 인지 아세요 그게 거의 한 100g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은 한번에 300 칼로리씩 먹은 거잖아요 300 kcal 씩 그럼 아까 랍스타 한번 뿌려서 먹었죠 양념 들이부은 거에 또 치즈 폭포했잖아요? 여기도 지금 뿌렸잖아요? 치즈만 천 칼로리 먹었다. <웃음> 얘는 몇 칼로리지? 430.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아니,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? 한 번만 더 뿌릴까, 근데? 너무 맛있는데? 더 뿌릴까요, 그냥? 그냥 뭐, 인생 뭐 있나? 앙! <웃음> 아, 자기 왔군요. 내 치즈 뿌려줄게. 치즈 어떤 맛인지 말해주세요. 아 요거 치즈 어떤 맛이냐면요 짭조름하면서 꼬리꼬리한 냄새 진짜 심하거든요. 근데 엄청 고소해요. 어 약간 포테이토칩 아니면 되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포테이토칩 아니면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프링글스 같은 느낌? 음. 비슷한 것 같아요. 어그치 공감했어 공감했어 맞아요. 아, 좀더맛 풍부해요. 음 맛이 근데 훨씬 풍부하지. 가져가세요 이렇게. 아, 네, 자기 많이 먹어요. 나 많이 먹어가지고 와 대박이다. 아내, 아내의 감상평을 먹어보죠. 아 감상평을 들어보죠. 감상평을 <웃음> 어떻게 먹어? 어때? <웃음> 진짜 맛있지. 음, 음, 탄 부분. 탄 부분 진짜 장난 아니는데 아까 한 입을 먹고. 야와 진짜 맛있다 <웃음> 조금 찍어 먹을까 마린묻 응아옆에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먹고 싶다 여러분들 어떻게 참으세요? 와 어때요? 이 소스를 조금 넣어서 먹어요더 맛있어요? 응 그래 조금 탁해서 <웃음> 엄청 맛있다. 아니, 이걸 이렇게 살짝, 살짝만 하니까 너무 맛있는데? 뭐야, 무슨 일이야, 이거? 진짜, 어. 너무 환상이다. 다 먹어버렸어? 아, 더 먹고 싶었어? 갑자기 모든 눈물이 왜 거였지? 너무 맛있어서 감동받았나 봐 어, 진짜 맛있어 저거 약간 빨간 소스랑 같이 먹는 면 마지막에 와, 탄봉은 진짜 너무 맛있다 그치? 응. <웃음> 킹스베리 이 부분 장난 아니에요. 맛있어? 이거 먹어봐요. 마지막 마무리를 끝에 딱 먹는데 진짜 약간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돼? 되게 상큼하고 깔끔한 딸기 우유 먹는 느낌이었어요. 그쵸? 여보, 마무리 하자. <웃음> 어우, 찐사람이다. <웃음> 제발 진짜. 그럼요. 응. <웃음> 맛있죠? 응.